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유튜브 가죠? 오픈 무료 특강 1강은 오픈 무료 특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마스터 연구는요 부동산 중개업 최초로 경영 마케팅 토탈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만 17년 동안 약 3천 명 이상의 정규 교육생을 제출한 교육기관입니다. 예, 저는 알마스터 용수에서 예, 강의를 하고 있고요. 어, 상위 1% 공인중개사의 마케팅 비법을 낸 저자입니다. 자,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은 어, 카카오톡.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카카오톡이고요. 2위가 유튜브네요. 자, 3위가 네이버. 그 다음에 또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이 자 어, 1위가 유튜브입니다. 그 다음에 2위가 카카오톡. 3위가 네이버. 자, 이런 순서로 뭐 사용 시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유튜브가 가장 1위 예. 어, 확연히 차이나게 1위로 유튜브를 가장 오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는요, 어, 이제 단순하게 이제 동영상을 보는 컨텐츠가 아니라 포털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포털, 자, 뭔가 궁금한 정보가 있다. 그러면 에, 이제 그동안은 이제 대부분 포털 네이버나 다음 이런 포털에서 검색을 해왔는데, 이제 그게... 어, 유튜브에서도 포털의 역할까지 예뭐 뭐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최근에는요. 또 요런게 많이 나오죠. 자, 유튜브 검색하다 보면 쇼츠라고 해서 짧은 동영상 있죠. 자 짧은 동영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Z세대라고 하죠. 젊은층들 위주로 이런 짧은 동영상이 인기가 있고요. 어, 저도 이제 짧은 동영상을 점점 더 보게 되더라고요. 자, 긴 동영상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또 이런 젊은 세대에 맞춰서 짧은 동영상들이 예, 또 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쇼폼이라고 하는데 쇼폼은 어, 유튜브에만 있는 건 아니죠. 자, 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스, 틱톡, 뭐 이런 것들이 다 예, 짧은 예, 플랫폼, 쇼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점점 이제 일반 영상 선호도와 쇼폼 선호도가 아직은 일반 영상 선호도가 높은데, 이게 이제 쇼폼으로 조금 더 예, 선호도가 옮겨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부동산 유튜브는요 무섭게 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이유들이 예 지금 현재 이제 트렌드가 바뀌고 있죠 어, 글 보다는 사진과 영상을 더 선호하는 트렌드로 변해 변화해 가고 있고요자뭐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폰의 발달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이제 유튜브 사용자들이 음, 우리 이제 중개업계 경쟁자도 당연히 늘어나고 있죠. 한 2, 3년 전에 유튜브를 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이제 중개업자들이 올리는 예, 이런 광고 물들이 많은데요. 경쟁자도 늘지만 시청자도 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아직까지는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고 지금 시작하시면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향후 이런 이제 블로그 마케팅에서 유튜브 마케팅으로 점점 변화해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지금 이제 토지나 전원주택에 있어서는요. 이미 이미 예 변화해 가고 있죠. 자 그래서 토지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 하지 마시고 블로, 아, 블로그 하지 마시고 유튜브 하셔야 돼요. 토지 하시는 분들은 자 동영상 채널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자 일단 당연히 유튜브가 가장 대세고요. 자, 그다음에 네이버 포털을 무시할 수 없죠. 네이버 TV. 그다음에 다음에 있는 카카오 TV. 자, 요렇게 이제 세 가지가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동영상 채널이고요. 그 외에 이제 이런 SNS 채널, 다른 SNS 채널,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들에도 동영상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동영상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운영하시고 있는 채널이 있으면 당연히 전부 다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유튜브 먼저 살펴보면요 마케팅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이 유튜브죠 자 가장 높고요그 다음에 진입장벽 도 낮아요 그래서 어 아이디만 만들면 예, 구글 회원가입만 하면 유튜브에 동영상을 바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또 동영상 컨텐츠로 네, 뭐 수익 창출이 가능하죠. 뭐, 유, 뭐 유명 유튜버들은 수입이 어마어마하죠. 자, 이게 이제 유튜브의 장점이고요. 자, 네이버 TV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일단 네이버 TV의 가장 가장 큰 장점은 네이버 포털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자 아직까지 포털 점유율, PC에서 포털 유, 점유율은 네이버가 단연코 1이고요. 스마트폰으로 옮겨가면서 음, 순위가 떨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PC에서는 최강자가 네이버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포털에 노출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TV 예, 당연히 해야 되고요. 자, 근데 아직까지는 진입장벽이 약간 높습니다. 자 그냥 바로 채널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음, 유튜브 구독자가 100명 이상이거나 또는 블로그나 블로그 이웃이 100명 이상 카페 회원이 네이버 카페 회원이 100명 이상 되는 요런 예, 것들이 확인이 돼야 채널 개설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 비해서는 점유율이 동영상 점유율이 낮은 게 단점이죠. 자그 다음에 카카오 TV 카카오 TV는요. 자,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와 연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자, 다음 포털에 또 노출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동영상 포털 중에서 점유율이 낮고 예. 그래서 여기 단점이고 또 그렇지만 또 진입 장벽도 낮습니다. 유튜브랑 똑같이 요거는 이제 회원 가입 필요 없이 우리 카카오톡 다 이용하고 계시죠? 자, 카카오톡, 그, 아이디 비번을 이용해서,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해서, 바로 로그인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겠습니다. 자,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어, 동영, 어, 블로그 글을 하나 쓰면, 블로그에 글 하나 쓰면, 딱한 번밖에 사용을 못해요. 자, 그렇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요, 자,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자,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자, 동영상을 하나 만들면요, 자, 유튜브 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에 계속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동영상을 하나 만들면, 예, 네, 다양한 이런 SNS 채널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활용하시는 방법은요 자, 요렇게 일단 네이버 TV 자 네이버 포털은요 예, 유사 문서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한번 올렸던 그 사진, 동영상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자, 네이버 메인에 예, 동영상이 노출이 되게 하려면 만든 동영상을 네이버 TV에 제일 먼저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그 다음에 카카오 TV, 자 요런 순서로 예, 원본 동영상 하나를 세, 번, 세 군데 올리시면 되고요 자, 그 외에 이제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공유하는 형태로 블로그나 카페 홈페이지, 뭐 요런 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요런 본인이 운영하시는 다른 채널에. 예, 공유하는 형태로 가져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유튜브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요, 자 가장 많이 활동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자 소위 말하는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활동하시고 계시고요. 또또 또 부동산 TV가 있죠, 부동산 TV 채널. 자 그런 데서도 화, 예, 많이 예, 올라오고 있고요. 자그 외에 또 이런 우리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이나 분양 쪽에서도 많이 예, 유튜브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으로. 자 그러면 이제 요 우리 부동산 중개업에서는 어떤 형태의 동영상 컨텐츠를 좀 만들어서 올리면 좋을지 살펴보면요. 일단 부동산 시장 분석하는 자 이런 동영상 좋겠죠. 어 나는 부동산 시장 분석까지 는 너무 버겁다 그러시면요 자, 우리는 지역 전문가들 아닙니까 지역 전문가 그래서 어, 본인 지역의 지역 브리핑 동영상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가장 많이 올리게 될 매물 동영상 예,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주변에 분양하고 있는 분양 동영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운영 사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요 분은 이제 알마스터 선배님이신 원주 박사님이세요. 자, 지금, 음, 채널 운영하신 지꽤 되셨는데요. 어, 원주 박사 부동산연합 TV 채널로 예,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어, 요 지역은, 어, 아주 유튜브가 활성화되가지고요. 어, 토지 뿐만 아니라 상가도 유튜브가 훨씬 더 훨씬 더 예, 광고 효과가 좋고요. 진짜 블로그는 이제 서브 메인이 아니라 서브가 된 그런 지역이에요. 참고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음 여기 세종시 음, 세종시 다복부동산님인데요자 이분도 어뭐 아파트 전문인데 아파트를 아주 많이 올리시고 계시고 아파트 외에도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올리고 계신데 아주 효과를 많이 보고 계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지 전문가이신 예, 당진 나도 부동산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유튜브 때문에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성대결절까지 간 예,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토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예, 효과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토지 하시는 분은 두개다 블로그나 유튜브, 두개다못 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유튜브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이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동영상 제작을 하려면 도대체 뭐 뭐를 가지고 동영상 제작을 해야 되느냐, 뭐가 필요하냐? 요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뭐딱 하나 제가 추천하는 거는 그냥 하나 조금 더 욕심을 내면 두개그 정도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그런 준비물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일단 필요한 게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필요해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자,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어, 여러 예,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자 어도비 프리미어 베가스 캠타시아 파워 디렉터 요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 일단 어, 저희 알마스터 연구소에서는 파워 디렉터를 이용해서 편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음, 화면 녹화 프로그램이 또 필요해요. 자, 이 화면 녹화 프로그램도 다양한 화면 녹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OBS, 캠타시아, 파워 디렉터, 오캠, 공캠, 반디캠, 반디캠 등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 중에 예,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은 뭐 저희가 최대한 무료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고요. 어 근데 장비, 필요한 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마이크는 필수예요. 마이크는 필수. 자 그다음에 카메라. 카메라는요. 일단 예, 휴대폰 카메라가 최근에는 너무 좋아서 성능이 너무 좋아서 자, 일단 휴대폰 카메라로 이용을 해서 운영을 해보시다가 아 이제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이겠다 하는 시점에 카메라 구입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자그 다음에 뭐 거치대나 조명, 사운드, 믹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조금 더어 고퀄리티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럴 때 구입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어예 마이크는요. 예 너무 많아요. 마이크는 종류가 진짜 많은데 너무 이제 어, 고가의 장비를 살 필요는 없이요. 자, 이런 그 USB 형태의 마이크, 그러니까 컴퓨터용 USB 형태의 마이크 하나 구입하시면 되는데요. 어, 제가 하고 있는 건핀 마이크예요. 여기 꽂고 있는 거. 이핀 마이크는 좀 어, 소리가 에, 입하고 거리가 있어서 소리가 좀 작게 녹음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용 사운드 믹서로 좀 증폭을 시켜서 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 그냥 스탠드 마이크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탠드 마이크 자, 스탠드 마이크 중에 제가 요거 써봤더니 컴소닉 요거 써봤더니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원래 어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스탠드 마이크가 있다 그럼 그거 이용하시면 되고요 주변에 어 좀, 뭐, 가까운 데 가서 사 직접 보고 사시겠다 하시면 그냥 그런 거 사셔도 되고, 인터넷에 구매하실 때 보면 이게좀 가성비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 인터넷 검색해서, 예, 좀 해외 배송이 아닌 것들 중에, 예,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대는 한2만원대예요 그래서 너무 비싸지 않으니까 요 정도로 구입하면 좋지 않을까 추천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카메라는요. 카메라는 일단 예, 휴대폰에 달린 카메라 그걸로 한번 먼저 이용을 해보시고 나중에 또 필요할 때 구입하시면 되고요. 어, 필요한 시점에 아 이제 나는 더 고퀄리티의 카메라를 사용하고 싶다. 그럴 때 구입하시고요. 자, 웹캠. 자 웹캠은 자캠웹 얼굴이 나오게 본인 얼굴이 나오게 이런 어, 화면 녹화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웹캠을 구입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카메라로 처음에 하시면 돼요 카메라로 찍어서 편집해서 되고요 자, 웹캠이 조금 더 훨씬 수월해요. 지금 보고 있는 제 얼굴이 웹캠을 통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자 웹캠을 만약에 구입하실 생각이 다 그러시면요. 어, 웹캠은 어, 로지텍 웹캠이 성능이 좋기로 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C920, C922 이런 것들이 아마 6, 7만원대 일거예요그 정도 선에서 구입하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는, 예, 아직은 구입하실 필요 없어요. 자, 요런, 뭐, 거치대도 있고, 음, 이제, 얼, 요렇게, 본인 얼굴이 나갈 때 뒷배경을 제거하고 싶을 때는, 이제, 크로마키 천, 뭐, 저런 것을, 저런 것을 이용을 하면, 뒷배경을, 이제, 깨끗하게 지우고, 어, 동영상이랑 겹쳐서 하시면 좋은데, 어, 요거는 천천히, 예, 나중에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에 나는 휴대폰 동영상이 어, 싫다. 어, 왜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냐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면 흔들림을 잡아주진 않아요. 이게 최근에는 좀 흔들림이 잡아주는 게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휴대폰에 동영상 휴대폰을 가지고 동영상을 찍으면 이렇게 흔들림이 있잖아요. 걸어가면서 찍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매물을. 자 그러면 아무리 조심해서 걸어도 흔들림이 살짝 들어가서, 요런 게좀 민감하게, 아, 나는 이게 싫다. 그러시는 분은 좀 액션캠들. 움직, 흔들림을 잡아주는 액션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 오즈모 포켓캠이라고, 저는 요걸 사용하고 있는데, 요것도 가격이 한 20만원대? 예, 20만원대, 뭐, 30만원대 초반? 뭐, 왔다갔다 하는데요. 자, 그 정도 선에서 나중에 욕심이 나면, 그 때,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사운드 믹서 이런 것들은 어, 생방송 할 때는 좀 필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생방송까지 하시게 될 거다. 그러면 이런 것도 좀 에, 구입을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운영하시다가 예, 이 어, 토지나 전원주택은 또 이런 드론, 예, 드론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요거는 일단 운영을 해보시다가,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운영이 자리 잡아갈 때, 그때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널 개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 채널은요, 음, 일단 구글 아이디 비번을 이용을 합니다. 구글 아이디 비번. 자, 그래서 구글 사이트. 구글 검색해서 구글 사이트로 가면 예, 오른쪽 맨 위에 로그인 버튼이 있거든요. 자, 그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보시면 자뭐 계정 만들기 라고 나오는데요. 어, 이 화면이 계정 만들기가 아니라 이렇게 뭔가 예, 이미 계정이 이렇게 이메일 주소로 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더보기 있죠? 더보기 자, 더보기를 눌러서 자 다른 계정 사용을 클릭하시면 돼요. 다른 계정 사용 자, 다른 분들이 이미 뭐 로그인을 해놨거나 아니면 예, 한번 로그인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에 이렇게 다른 계정 사용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음, 다른 계정 사용 눌러서 보시면 계정 만들기가 다시 나옵니다. 계정 만들기 그래서 여기서 계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성, 이름 뭐또 사용자 이름이 자, 이렇게 아이디죠. 아이디 자, 아이디 사용하시고 비번 두번 입력하시고 다음 눌러서 진행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전화번호 입력하시고 생년월일 뭐 요런 것들은 이제 선택사항이니까 입력 안 하셔도 되는데 전화번호는 인증을 해놓으시는게 좋아요. 어차피 해야 돼요. 유튜브 운영하시려면 자그 다음에 다음 눌러주시고 휴대폰 인증 해주시고 자 약관에 동의하시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자동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자동으로 로그인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사이트로 가셔야 돼요. 유튜브 사이트 자 구글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은 하시고요. 자 유튜브 검색해서 유튜브 사이트로 가면 자 오른쪽 맨 위에 프로필 이미지가 있어요. 프로필 이미지 자 프로필 이미지 클릭해보시면 내 채널이라고 나와요. 내 채널 자, 어, 처음 오면 내 채널 만들기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채널 만들기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거 눌러서 들어오면, 자, 계정 이름 쓰고 채널 만들기. 자, 요렇게 되고요. 아니면 업체 이름, 기타 이름 사용 눌러서 뭐 상호 전화번호, 뭐 요런, 아 상호, 상호 같은 걸로 네, 하셔도 되고요. 자, 본인 이름으로 하셔도 되는데 요거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중요한 건자 여기에서 본인만의 브랜드를 하나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 상호 같은 경우에는 너무 흔하거나 아니면 이제 또 기억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기억하기 힘든 그런 상호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본인만의 브랜드를 하나 반드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채널명을 쓸지. 단, 단순하게 이제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유튜브에만 사용할 게 아니라 블로드, 블로그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다른 SNS 채널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예 그런 것들이랑 같이 운영하실 수 있게 동시에 예, 하나를 예, 만들어서 통일을 시켜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채널 만드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사용할 컨텐츠들을 예,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저작권법 위반이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저작권법 위반. 대표적으로 지금 글꼴. 자 글꼴들이 예, 많이 위반에 걸리고 있어요. 자 글꼴. 또 뭐가 있어요. 음원. 음악이죠. 음악. 자, 배경음악. 아이 글씨가. <웃음> 네. 자, 글꼴하고 배경음악. 요 두가지가 대표적으로 지금 예, 저작권법 위반에 걸릴 수 있는 것들이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외에도 이제 어, 본인이 찍은 사진이 아닌 이미지들 갖다 쓸때 저작권 위반에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동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예, 저작권 위반이 안되게 좀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자요 저작권 표시는 보시면 자, 요렇게 cc 에다가 동그라미로 되어있는거 있죠. 요게 이제 어 그냥 갖다가 무료 무제한으로 쓸수 있는 것들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다어 요렇게 사람이 들어가 있는 동그라미 요거는 저작자를 표시를 해줘야 되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유튜브 무료 음원은 유튜브에 사용할 무료 음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텐데요. 자 일단 유튜브 사이트로 가보겠습니다. 유튜브 사이트 자 유튜브 사이트로 와서요. 유튜브 사이트로 와서 오른쪽 맨 위에 프로필 이미지 클릭. 자, 요렇게 프로필 이미지가 아마 두 개가 보일 거예요. 자, 위에는 작은 프로필 이미지가 하나 있고 이렇게 바로 밑에는 큰 프로필 이미지가 있어요. 자, 아래쪽에 있는 큰 프로 프로필 이미지죠. 요거죠, 요거. 자, 요거 클릭하셔야 돼요. 자, 위에 있는 거는 구글, 구글이에요, 구글. 자, 아이고 아이고. 요게 유튜브 사이트 아래쪽에 있는 좀큰 프로필 이미지가 유튜브 프로필 이미지입니다. 요거 클릭해서 어디로 갈 거냐면요. 유튜브 스튜디오 자 유튜브 스튜디오 메뉴 클릭해서 유튜브 스튜디오로 가겠습니다. 자 유튜브 스튜디오를 클릭하면 왼쪽에 메뉴가 뜹니다. 왼쪽. 자 왼쪽 메뉴가 왼쪽에 메뉴가 뜨는데 메뉴 중에 오디오보관함 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오디오보관함. 자요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오디오보관함 메뉴 클릭해주시고요자 그리고 보시면 무료음악이 예, 엄청 많이, 예, 보입니다. 자, 너무 많아서 이것들 중에 이제 미리미리, 미리미리 들어보고 다운로드 해 놓으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너무 많아서 고를 수가 없잖아요. 그냥 다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요 필터링 기능, 필터링 기능을 이용해서 좀 내가 어떤 걸 할지 좀 미리 한번 출연해야 돼요. 자, 일단 요 오른쪽에 있는 음악 탭, 음악 탭이 기본으로 선택이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바로 밑에 있는 필터링 메뉴 클릭해 주시고요. 자, 지금 음악 탭에 있는 필터링 메뉴 클릭했더니 자, 메뉴가 하나 떴죠? 이, 중, 이 중에서 일단 저작자 표시 필요 없음. 요걸 먼저 선택하셔야 돼요. 저작자 표시 필요 없음 요걸 먼저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왜냐하면 저작자를 표시하고 예, 배경음악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깜빡 놓치면 저작권에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일단 요거 하나 걸러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필터링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필터링 눌러서 자 분위기 한번 볼까요? 분위기? 자 필터링 눌러서 메뉴 중에 분위기 메뉴 클릭. 자 분위기 메뉴 클릭했더니 여러 가지 분위기가 나오는데요. 자 일단 밝음, 행복, 뭐 낭만적 요런 거 중에 차분한 뭐 요런 거 중에 해야 되겠죠. 자 화남, 뭐 어두움 이런 거 하는 거보다 그죠. 밝음이랑 행복 일단 선택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적용. 그랬더니 좀 음악들이 이제 쭉 나오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제목만 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생 버튼 여기 보시면 제목 왼쪽에 재생 버튼들이 있거든요. 자, 요 재생 버튼들로 일단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오, 마음에 드는 음악이 있다. 그러면 오른쪽에 추가된 날짜 오른쪽에 보시면 추가된 날짜 메뉴가 있거든요. 이 추가된 날짜의 메, 메뉴에 마우스를 놓으면 오프라인 저장이라고 글씨가 바뀌어요. 그러면 누르시면 돼요. 자, 내가 마음에 드는 음악이 있다. 그러면 오프라인 저장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왼쪽 아래쪽에 파일이 다운로드가 돼요. 여기 크롬에서는 이렇고요. 어, 크롬 말고 다른 데서는 아마 팝업창이 뜰 수가 있어요. 오른쪽 아래에 팝업창이 뜨면 어쨌거나 저장 저장을 하셔야 돼요. 자 크롬에서는요. 요렇게 파일이 왼쪽에 나오면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이렇게 파일이 나오면 자요 음악파일에 마우스를 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메뉴가 뜨면 폴더 열기 하세요. 폴더 열기 자, 이거 한꺼번에 이제 다 저장을 한 다음에 폴더 열기 해서요. 자이 폴더가 열리면 이렇게 음악파일이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음악파일을 어디다 저장할지 예, 정하셔야 되죠. 어디다 저장할지 바탕화면으로 가져가려면 그냥 바탕화면으로 끌어다 놓으시면 되고 아니면 어 이런 자, 음악 음악 라이브러리로 가져갈 거면 음악으로 가져가도 되고요. 아니면 만들어 바탕 화면에 있는 폴더로 가져가겠다. 그러면 바탕 화면으로 가서 그쪽으로 옮겨도 되고요. 자 일단 네. 본인이 원하는 폴더로 가져가세요. 저 끌어다가 바탕 화면에 놓고 다시 한번 옮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요 음악 파일을 클릭해서 컨트롤 X 잘라내서, 자, 컨트롤 X, 자, 컨트롤 X 하면 잘라내기죠. 잘라내서 바탕화면에, 자, 본인이 원하는 폴더 찾아서 더블 클릭해서, 자, 그 다음에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네, 붙여넣기,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서 파일을 옮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미리미리 자 음악 파일을 미리미리 찾아서 들어보고 뭐 시간 있을 때좀 미리미리 음악을 미리 찾아 놓으셔야 돼요. 자 동영상 찍으면서 찾고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시간 날때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음악 탭 옆에 음향효과 음향효과 탭이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클릭해볼까요? 음향효과 자 음향 효과 탭 들어왔더니 어, 뭔가가 많이 있죠. 자, 이것도 한번 필터링 한번 눌러볼게요. 음향 효과에서 필터링을 눌렀더니 카테고리라고 있죠 카테고리. 자 카테고리 메뉴 한번 눌러볼게요. 자 카테고리를 눌렀더니 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스크롤 바 내려보시면 더 있어요. 경고음, 현장음, 동물, 만화, 군중문, 비상음 이런 여러가지 효과들이 있거든요. 자 그중에 음, 교통수단 한번 체크하고 적용해 볼게요. 교통수단 체크 적용 했더니 뭐 이런게 쭉 보이는데 한번 필요하신 음원 플레이 들어보고 들어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음향효과다 그러면 오프라인 저장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좀 필요한 것들 미리미리 자 여기 유튜브 사이트 다 무료니까요 여기서 찾아서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그 외에요 그 외에 자, 무료 음원 사이트가 있습니다. 무료 음원 사이트 자 여기 무료 음원 사이트니까 자, 필요하신 분들은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사진을 찍어 놓고 예좀 무료 음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외에 유료 음원도 있어요 유료 음원 어 유료 음원 좀 음악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은 무료 음악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그런 분들은 유료음원 사이트를 이용해서 본인이 직접 구매하시면 돼요 아참 요거요 음 한번 사진 찍어 놓으시면 되는데요 자이 유료음원 사이트 말고 본인이 뭐 네이버나 멜론 이런 음원 사이트에서 본인이 들으려고 구매한 그런 음원은 사용 못해요 자 그거는 본인 혼자 듣는 용으로 구입하신 거기 때문에 자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에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 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시면 안되고 별도로 이렇게 유료음원 사이트에서 자이이 이 음원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가격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그리고 무료 무료 동영상 클립. 자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요, 좀 멋있는 동영상을 어, 같이 섞어서 편집하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이런 무료 동영상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으니까요. 자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무료 사진 사이트. 자 무료 사진은 가끔 많이 써 보셨나요? 자. 사진 같은 것들도 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아무 사진이나 갖다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료 사진 사이트가 있으니까 자 필요하신 분은 사진 찰칵 찍어 놓으시고요. 무료 사진 사이트에서 어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 최근에 저희 교육생분 중에 어 글꼴 저작권 위반으로 한 5분 정도 걸렸어요. 자 이렇게 HY 서체 뭐, HY 헤드라인 HY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글꼴 자 요것들 절대 쓰시면 안 돼요. HY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아예 쓰지 마세요. 어 요고요. 음, 컴퓨터를 그냥 예, 컴퓨터를 사면 그 기본 글, 제공되는 기본 글꼴 안에 있어요. HY 서체가 그래서 아마 어 이거는 내가 별도로 뭐 어디서 다운로드 받거나 하질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온 거예요. 모두의 법률이 지금 전체적으로 의뢰를 받아서 어 유튜브에 이제 상업적인 글 상업적인 어 동영상 상업용으로 쓰는 동영상에 사용한 HY채를 전부 다 찾아내서 이렇게 사용료 청구를 하고 있는데요 99만원 정도 100만원 정도 사용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음, 합의를 하신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자 그대로 다 전액 내고 합의 하신 분도 있고 반으로 깎아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중간 가격에서 협의를 하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H.I.사체 쓰지 마시고요 유튜브에 올리는 동영상 블로그에 올리는 사진 동영상 전부 다 hy 사체 사용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 또 이제, 어, 요렇게 이제 오면 대응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 그런 것들도 이제 만약에 전화가 왔다 그러면, 예, 좀 저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예, 좀 대응을 잘 해서 최대한 좀, 어, 휘말리지 않아야 되는 게, 예,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휘말리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인 제공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글꼴도 당연히 어, 100% 상업적으로 쓸수 있는 글 우리는 이제 매물을 올리기 때문에 상업적인 용도로 허용된 글꼴을 쓰셔야 돼요. 자,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 아니, 아니고 상업적인 용도로는 많이 막혀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00%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글꼴만 찾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글꼴이 있어요. 어 네이버 나눔 글꼴은 다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글꼴이에요. 자 요거는 네이버에서 네이버 나눔 글꼴 하시면 검색이 돼요. 그거 설치하시면 돼요. 설치는 간단해요.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바로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따가 제가 설치하는 거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자그 다음에 티몬 몬소리 체 요거 이제 다같이 한번 설치할 거거든요. 자 제가 카페 알마스터 용서 네이버 카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자, 요거 한번 다같이 설치해보시고요자그 다음에 여기어때 잘난체 요것도 좀 글꼴이 괜찮아요. 제가 써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한 두가지 정도 이렇게 어, 무료 글꼴. 상업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무료 글꼴을 설치해볼게요. 자 요런 이제 글꼴들 검색해서 사이트 들어가면 요렇게 되어있어야 돼요. 여기어때 잘난체는 개인 및 기업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 사용자 있죠. 또는 상업적인 용도로 뭐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라이센스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것들 그런 예, 글꼴만 예,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어, 우리 부동산 유튜브 썸네일 자, 썸네일 만들기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자 썸네일 실습 한번 해볼텐데요. 자, 썸네일 실습하려면 파워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제가 필요한 파일들은 알마스 연구소 네이버 카페에 올려놨으니까요. 다같이 알마스 연구소 네이버 카페로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을요. 반 나누는 게 좋아요. 화면을 반 나누는 게. 자, 모니터가 하나이신 분은 모니터가 하나이신 분은 좀요 동영상을 보면서 또 실습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추천해드리는 거는 제가 좀 추천해드리는 거는 듀얼 모니터 듀얼 모니터 그러니까 컴퓨터 본체에다가 어 요런 예, 모니터를 두 개를 꽂을 수가 있어요. 모니터 두 개. 모니터 두 개를 꽂아서 예, 한 쪽은 보고 한 쪽은 따라하고 이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근데 이제 요 특강 1회를 위해서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좀반 화면을 반 나눠서 써보시고 이제 우리 이제 유료 수강생들은 전부 다 예, 요렇게 모니터 두 개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근데 좀 모니터가 크다 그러면은 반 나눠서 반, 반쪽에서는 보고 반쪽에서는 따라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어, 노트북이나 뭐 이렇게 두 대다 컴퓨터가 두 대다 그러면 한 대에서는 보고 한 대에서는 따라하고 아니면 최근에는요 태블릿 태블릿 많이 있잖아요 태블릿이나 좀 휴대폰에서 나는 볼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컴퓨터에서 따라하고 어쨌거나 보고 학문에서 보고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화면이 예, 두 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모니터가 크면 반 나눠서 하는데 그반 나눠서 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자 일단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창을 먼저 선택해줘야 돼요. 자 동영상이 나오는 곳 동영상이 나오는 예, 사이트 예, 지금 카페에서 보고 계시면 카페 위에 있는 창머리 인터넷 창의 창머리 맨 위에 아무것도 없는 빈 곳을 클릭. 일단 이 창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선택을 해준 다음에요. 어떻게 하냐면 키보드. 자 키보드에서 윈도우 로고키. 윈키라고도 윙키라고, 하죠. 윈도우 로고키. 누르고 떼면 안 돼요.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찾아주세요.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찾아서 톡. 자 윙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떼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는 화장표톡 하시는 거예요.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오른쪽으로 화면이 딱 들어가요. 그래서 반을 나눠주고요. 자그 다음에 자 하나 더. 새로운 창이 하나 더 필요하다. 새 탭이 필요하다. 새 창이 필요하다. 그러면요. 뭐 파워포인트 같은 것도 그렇... 파워포인트 열어놓고 왼쪽으로 하면 하시면 되고요. 이런 인터넷 창에서는요. 창 머리 새탭 새로운 탭을 예, 열어서 새탭새탭 버튼 눌러주시고요. 새 탭이 열리면 새 탭이 열리면 이 탭을 클릭해서 아래로 당겨주시면 창으로 빠져나와요. 아니면 위에 있는 탭들 다다 다 빠져나옵니다. 클릭해서 쫙 에, 내려주시면 드래그 창머리를 에, 차, 세 탭을 탭 하나를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내려주시면 이렇게 쏙 빠져나와요. 창으로. 요세 창이 어, 있다. 또는 뭐 파워포인트나 엑셀 요런 프로그램을 어, 해야 된다. 그럼 어쨌거나 그 해당 창, 창을 창 창머리 빈 곳을 선택해서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선택. 지금 사용할 창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키보드에서 자 윈도우 로키윈키를 누르고 떼지 말고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 톡자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 톡 하시면 자 창이 반이 딱 나눠져요. 자, 물론, 요렇게 단축키로 안 하셔도, 어, 요 창에, 요 해당 창에, 예, 가장자리, 가장자리에 마우스를 놓고, 자, 양방향 화살표, 양방향 화살표일 때, 위아래, 양옆에, 마우스를 놓고, 양방향 화살표일 때, 크기를, 네, 늘리거나 줄이 크기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창들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자, 이렇게 한꺼번에 단축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반을 딱딱 나눌 수가 있으니까 편리하시겠죠?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모니터가 하나이신 분은 오른쪽에서 일단 화면을 보시고요. 이 동영상을 보시고 자 왼쪽에서는 따라하는 형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마스터 연구소 카페에 있는 자 알마스터 연구소 카페에 있는 예, 파일을 예, 설치하고 글꼴 파일 설치하고 다운로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른쪽에는 그래서 오른쪽에는 동영상 보시고 왼쪽에 있는 인터넷 창에서 알마스터 연구소 카페로 오세요. 자이 카페에서요 보시면. 전체 공지 게시판이 있어요. 자 왼쪽 메뉴 중에 전체 공지 게시판이 있습니다. 자요 전체 공지 게시판 클릭해 주시고요. 자 전체 공지 게시판에 어, 유튜브 특강용 파일이라고 있어요. 유튜브 특강용 파일 자 전체 게시판 중에 공지글 중에 유튜브 특강용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 자, 저희 알마스터 연구소 네이버 카페 오면요. 조금 왼쪽 아래 보시면, 전체 공지 게시판이 있어요. 전체 공지 게시판. 자, 전체 공지 게시판 이거 찾아서 클릭해서, 네. 오른쪽을 보시면, 자, 공지 글 중에 유튜브 특강용 파일이라는 예, 공지글이 있습니다. 그거 클릭 하시면 파일이 3개가 있어요. 자, 글꼴 2개 그 다음에 실습용 파워포인트 파일 1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글꼴 먼저 설치해볼게요. 자, 티몬 몬소리라고 되어있는거 있죠? 그 옆에 흐리게 화살표가 있어요. 자, 아래로 가는 화살표 요거 클릭하시고요. 자, 아래로 가는 화살표 클릭 내 컴퓨터 저장을 눌러주세요. 자, 티몬 몬소리 옆에 아래로 가는 화살표 눌러서 내 컴퓨터 저장 눌러주시면 요 이렇게 아래쪽에 파일이 예, 크롬에서는 이렇게 다운로드 되고요. 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팝업창 아래쪽에 팝업창이 열리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는 열기 그냥 바로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크롬에서는 파일이 왼쪽 아래에 예, 다운로드 됐으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열기 또는 아래쪽에 팝업창이 열기가 나오면 그냥 열기 하시면 돼요. 열기 자, 열기 누르면, 이렇게 설치창이 떠요. 설치창이 뜨면, 왼쪽 위에 설치 버튼이 있거든요. 설치 버튼 클릭해주세요. 자, 설치는 금방 돼요, 간단하게. 자, 설치. 누르시면, 이제, 시, 티모 뭔소리 글꼴 설치되고요. 어, 저는 있다고 나오는데요. 어, 굳이 안 바꿔도 되니까, 아니요, 누를 텐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냥 바로 설치될 거예요. 그래서 설치되고 나면, 어떻게 되냐? 설치 버튼이 비활성화 돼 눌러지지 않게 돼요. 그럼 설치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창을 닫아주세요. 자, 오른쪽에 X, X 눌러서 창 닫아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잘난 채 한번 해볼게요. 잘난 채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난 옆에 있는 아래로 가는 화살표 클릭해서 내 컴퓨터 저장 누르세요. 자, 그러면, 왼쪽 아래, 잘란, 제가, 요렇게 나오고요 어, 아니면, 오른쪽에, 열기창 나오면, 그냥, 열기를 바로 해서 설치하시면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 잘란, 제, 마우스 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열기. 해주시면, 여기, 어때, 잘란, 제, 나오고요 설치 버튼 눌러서, 설치. 해주시면 되고요 설치 끝나면, 창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 파워포인트 썸네일 파워포인트 파일 한번 다운로드 해볼게요. 자 썸네일 연습 유튜브 파워포인트 파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오른쪽에 있는 내려가는 화살표 클릭해서 내 컴퓨터 저장 누르세요. 자, 내 컴퓨터 저장 눌렀으면 요 이제 이렇게 파워포인트 파일 아래쪽에 나오면 열기 해주시면 돼요. 자, 열기 버튼이 바로 열기 창이 바로 나오면 그냥 열기 해주시면 되고 자 크롬에서는 이렇게 왼쪽 아래로 나오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파일에 마우스를 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열기 눌러서 파일 이 예. 파워포인트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워포인트 파일을 열어주시는데 위쪽에 이렇게 노랗게 노란색 바가 보이면서 편집사용 버튼이 보인다. 그럼 편집사용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위에 맨 위에 노란 바가 있어. 편집 사용이 나온다. 그러면 편집 사용 버튼 클릭해서 예, 편집을 하실 수 있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놓으시면 이제 어, 썸네일 실습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다. 자 수업 준비 예 어, 썸네일 파워포인트로 썸네일 만들기 수업 준비가 되었으면 자 이제 어, 실습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왼쪽 슬라이드 자 왼쪽에 이렇게 작은 슬라이드들이 있습니다. 자요 슬라이드 보시면 번호가 있어요. 1번부터 쭈루룩 7번까지 있어요. 1번부터 7번 자, 위에 있는 썸네일은 그냥 뭐 활용하실 분 활용하시라고 제가 넣어놓은 거고요. 자, 뭘 만들 거냐면 요거 요거 5번 슬라이디, 슬라이드에 있는 금매 바닥에서 사는 방법 자, 금매 바닥에서 사는 방법 요거를 한번 만들어볼 텐데요. 자, 6번 슬라이드로 가서 한번 해볼게요. 6번 슬라이드 자, 6번 슬라이드 클릭 해세요 왼쪽에 6번 슬라이드 클릭 자 위에 5번 슬라이드랑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자, 요 6번 슬라이드 클릭 해주세요. 여기 이제 사진을 제가 미리 갖다 넣어놨는데요. 사진을 미리 갖다 넣어놨는데 어 요, 예, 사진을 위에 보시면 5번 슬라이드 제가 잠깐 가볼게요. 5번 슬라이드 보시면 살짝 어둡죠. 왜냐하면 이제 글씨가 좀 부각이 되게 사진 색을 살짝 예, 톤 다운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6번에서 톤 다운하고 예, 만들 텐데요. 요 사진을 가져오는 방법은요. 제가 미리 갖다 놨는데 가져오는 방법은 간단하게 설명만 한번 해 드릴게요. 상단에 삽입 메뉴가 있습니다. 삽입 메뉴에서 그림 메뉴를 그, 그림을 클릭하면요. 자, 그림을 클릭하면 요 그림 삽입 창이 뜹니다. 여기서 사진이 원, 있는 위치 어디에 사진이 있는지 사진은 사진이 있는 위치를 클릭해서 뭐 해당 사진을 찾아서 클릭 열기 하시면 사진이 들어옵니다 참고하시고요자 저희 이제 이 유튜브 정규 과정에서는 지금은 요 썸네일 만드는 것만 간단한 기능을 이용해서 예, 만들어 볼 텐데요 저희 그 부동산 유튜브 과정 정규 과정에서는 예. 요, 파워포인트 기초부터 해서 파워포인트가 좀 많은 비중을, 예, 수업에, 세 타임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어, 사실, 어, 동영상 퀄리티가 파워포인트를 얼마나 활용을 잘 하나,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좌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예, 어, 이 파워포인트가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파워포인트는 조금 더, 예,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요 사진 자 지금 6번 슬라이드에 와있습니다. 6번 슬라이드 왼쪽에 6번 슬라이드에 와있고요 6번 슬라이드 클릭해서 자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사진 밝은 사진인데요. 요 사진을 더블클릭 따닥 해보세요. 자 더블클릭 따닥 하면 서식이나 뭐 그림서식 요게 어, 파워포인트가 버전이 진짜 많아요. 2007, 2010 2013, 16, 19뭐 이렇게 그 이유 거 이렇게 많은데 어, 다할수 없으니까 저는 2010 기준으로 했습니다 낮은 거 기준으로 했어요. 자 서식 메뉴에 서식 메뉴가 사, 이 사진을 더블 클릭하면 서식 메뉴가 열리는데요. 서식 또는 뭐 그림 서식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수정 메뉴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수정. 자, 이렇게 생긴 예. 수정 메뉴를 클릭했는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메뉴 위치가 버전별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수정 메뉴 클릭해서요. 밝기 및 대비에 있는 첫 번째 사진 클릭했어요. 자, 두 번째 줄에 있는 첫 번째 사진 클릭.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진을 한톤 다운, 약간 어둡게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안 되시면 그냥 하셔도 돼요. 잘안 되시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이제 어,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글씨는 뭐였나요? 이거였죠? 금매, 바닥에서 사는 방법. 지금이 저호의 기회. 뭐 어쨌든 요거겠죠. 근데 금매랑 바닥에서 사는 방법은 같은 텍스트 박스 안에 넣을 거예요. 요거 두 개를 먼저 써야 되겠죠. 자 일단 상단에 삽입 메뉴 클릭 상단에 삽입 메뉴 클릭 하시고요. 삽입 메뉴에 보시면 텍스트 상자가 있어요. 텍스트 상자 클릭해서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 삽입 메뉴에서 텍스트 상자 클릭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 그러고 그러 조금 내려오면요. 자, 요 슬라이드 편집 화면으로 내려오면 거꾸로 된 십자가 모양이 보여요. 그때 클릭 자, 근데요. 이게 더하기 모양으로 풀려버렸다. 거꾸로 된 십자가, 십자가, 모양이 아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한 것처럼 다시 삽입 메뉴에서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해서 살살 내려와야 돼요. 이게 대부분은 어떤 경우냐면요. 이게 풀려버리는 경우는 마우스가 약간, 예, 안 좋은 경우. 마우스에 따라서 이렇게 잘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삽입 메뉴에서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한번더 해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클릭해서 금매라고 입력해주세요. 금매 엔터 바닥에서 사는 방법 자 금매 바닥에서 사는 방법 금매하고 엔터한거예요 엔터 금매 엔터 바닥에서 사는 방법 이렇게 해서 한개의 텍스트 박스 지금 한개의 텍스트박스거든요. 안에 아, 네. 두줄이 들어간거거든요. 자, 요렇게 예, 입력을 해주세요. 금메 엔터 바닥에서 사는 방법 이라고 예,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타이핑이 너무 느리다. 그러시면 반드시 타이핑 연습 하셔야 돼요. 자, 타이핑이 느려서 어이 속도가 이런 편집 속도가 너무 느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극복하셔야 되죠. 자, 타이핑 최, 소 300타 이상 되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력하셨으면요. esc를 한번 눌러보세요. esc. 자, 여기 지금 점선이에요. 잘, 이게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이게 점선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텍스트 박스, 테두리 선이. 근데, 그 상태에서 esc 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실선으로 바뀝니다, 실선. 자, 실선으로, 잠깐만요. 이렇게 실선. 이렇게 실선으로 바뀌었어요, 실선. 실선으로 바뀌었으면요. 요게 이제 전체 선택, 요 텍스트 전체 선택이랑 똑같은 효과예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전체 선택된 상태에서 이제 글꼴을 바, 글꼴 크기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줘야지. 이게 한꺼번에 적용이 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ESC 눌러서 실선으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자, 일단 어, 글씨 크기 한번 갈게요. 홈 메뉴로 갈게요. 홈 메뉴 상단에 홈 메뉴에 홈 메뉴, 홈 메뉴 클릭해서요. 글꼴이 여기죠. 글꼴. 글꼴을 바꿀 수 있는 곳이 여기에요, 여기. 글꼴. 자, 그래서, 상단의 홈메뉴에서 글꼴에 있는, 자, 여기, 글꼴 더보기 눌러서, 자, 우리가, 음, 설치한 팀원 뭔소리. 티몬몬소리 찾으세요. T에 있어요. T. T. T. 티몬몬소리 T. T. 알파벳 T에서 찾아서 티몬몬소리 찾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티몬몬소리 블랙으로 바꿨으면요. 글씨 크기는 60으로 할게요. 60. 자, 여기서요. 그냥 입력해서 지우고 60 바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요거 그냥 그대로 클릭해서 자, 요렇게 선택이 되면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60 하면 18은 지워지고 60이 입력되거든요. 60 엔터 해주시면 바로 글씨가 60 사이즈 60 포인트로 바뀌고요. 자, 그 다음에 글씨색은 흰색이에요. 흰색. 자, 홈메뉴 글꼴에 자, 글자 색깔 바꾸는 버튼 더보기 자, 요게 글꼴에 있는 글자 색상 바꾸는 버튼이잖아요. 자, 여기 더보기 눌러서 흰색, 흰색은 맨 왼쪽 위에 있는 거 요거 검정색 바로 옆에 있는, 거. 요게 흰색이거든요, 요거. 자, 흰색 클릭. 그래서 글씨는 흰색으로 해주세요. 자, 글씨는 흰색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이 기울림체, 기울림 글꼴. 이탤리트죠? 자, 요거 클릭. 자, 지금. 글꼴 바꿨고요 글씨 크기 60. 흰색, 글자색 흰색. 기울림꼴. 까지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글, 자그 어, 테두리 글 테두리를 바꿔줄텐데요. 자, 보시면 서식 메뉴 상단에 서식 메뉴 눌러서요. 보시면 텍스트 윤곽선이라고 있어요. 도형 윤곽선 말고요. 텍스트 윤곽선이 있거든요. 그거 찾아보세요. 텍스트 윤곽선 더보기 눌러서 검정색 선택 검정색 선, 택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더. 텍스트 윤광선 더보기 눌러서 검, 저기, 두께, 두께. 색깔은 바꿔줬으니까요. 두께에서 3pt를 선택해 주세요. 3pt. 두께. 어, 텍스트 윤광선, 글자 테두리를 두께를 3으로 주는 거예요. 두께를 3. 요렇게. 자, 두께를 3으로 줬으면 이제 이번에는 금매만 선택할게요. 금매만. 금매만 클릭 드래그. 그래서 금매 글씨만 선택. 요렇게. 자 금매만 선택해서 요렇게. 드래그 하고요. 금매만 요렇게 선택해서요. 자 홈메뉴에서. 홈메뉴에서. 일단 글씨 색깔. 홈메뉴에 글꼴에 글씨 색깔 버튼 있죠. 더보기 눌러서 빨간색 선택해주세요. 빨간색 빨간색 선택해주시고요자그 다음에 글씨 크기 글씨 크기는 96으로 할게요. 클릭해서 그냥 지워버리세요. 96 60은 클릭해서 지우고 그냥 선택이 됐으면 그냥 바로 96 엔터 하시면 돼요. 요렇게 96 요렇게 했습니다. 자 요렇게 그러면 이제 어, 한번 볼게 위에는 잘 보세요. 위에는 사실은 제가 살짝 돌려놨어요. 글씨가 약간 도, 돌아가 있잖아요. 자 그냥 있는 것보다 살짝 돌려주면 조금 더 눈에 띄어서 한번 살짝 돌린 거거든요. 자 어떻게 돌리냐면요. 일단 텍스트 박스 아무데나 글씨를 글씨 있는 곳 아무데나 클릭해서 이 텍스트 박스를 보면요. 위에 연두색 동그라미가 작게 하나 있어요. 자, 이 연두색 동그라미에 마우스를 놓고 살짝 돌리면 돼요. 살짝. 이렇게 돌린 거거든요. 좀 살짝 돌려보세요. 이렇게. 연두색 동그라미에 마우스를 놓고 돌아가는 화살표일 때 살짝 돌리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이 테두리 선. 테두리 선에 마우스를 놨을 때, 사방향 화살표일 때, 어, 위치를 변경할 수 있어요. 위치.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동. 자. 너무 많이 돌리면 조금, 음, 그러니까 살짝만 돌려주세요. 이렇게. 자. 대충 된것 같죠? 자 일단 요거는 예. 요렇게 위에 글씨는 요렇게 하고요. 자 밑에 글씨 지금이 저로의 기회 자여기여기 한번 똑같이 한번 만들어볼게요. 지금이 자 위에 보시면 아래쪽에 지금이 저로의 기회라고 되어있잖아요. 자 요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상단에 삽입메뉴에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죠. 자, 상단에 삽입메뉴 클릭해서 텍스트 상자 클릭,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클릭해서 쓰세요. 글을 지금이 절호의 기회 자, 이렇게 입력해보세요. 지금이 절호의 기회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지금이 절호의 기회 입력하셨으면 ESC 눌러야 돼요. 지금 점선인 상태잖아요. 텍스트박스 테두리가 ESC 눌러서 실선으로 만들어주고요. 자, 그게 전체 선택한 효과라고 했죠. 자, 이 상태에서 홈메뉴에 티몬 어, 몬소리 블랙 자, 홈메뉴에 글꼴에 있는 티몬 몬소리 블랙 찾아서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씨 크기는 54 입력해 주세요. 54 엔터 글씨 크기 54그 다음에 글꼴 색깔은 노란색 클릭해서 여기 더보기 아이고 아이고 더보기 클릭해서요. 노란색 클릭. 쨍한 노란색 이거 할게요. 표준색 네번째 있는 네, 쨍한 노란색 클릭. 자그 다음에 어, 서식 메뉴 상단에 서식 메뉴 또는 그림 서식 찾아서 텍스트 윤곽선 옆에 있는 더보기 눌러서요. 어 색깔은 검정색 글자 테두리죠. 일자 테두리 검정색으로 하고 자그 다음에 테두리 두께 3pt 검정색과 테두리 두께를 3pt로 선택을 했어요. 3pt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두리선에 마우스를 놨을 때사방향 화살표일 때 자, 이동 위치를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적당한 위치로 예, 이동을 해주세요. 또는 이렇게 마우, 어, 화살표 키 커서 커서로 또 맞춰주셔도 돼요. 자 됐으면요. 자, 됐으면, 이제 그림자 한번 넣어볼 텐데요. 그림자. 자, 그림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위에 있는 금메, 뭐, 요, 바닥에서 요거 클릭해서 ESC 눌러보세요. ESC. ESC 누르시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D. 자, 컨트롤 키. 키보드 맨 왼쪽 아래, CT 알레.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데이터 할때 D, 데이터 할때 D, 컨트롤 키 누르고 떼면 안 돼요. 누르고 먼저 누르고 D를 나중에 톡,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홈메뉴에서, 상단에 홈메뉴, 홈메뉴, 홈메뉴에서 글꼴 더보기 눌러서 검정색 선택. 요렇게 해주는 거예요. 검정색 선택. 그래서 글씨를 검정색으로 딱 바꿔줘요. 자, 그 다음에 어, 홈메뉴에, 지금 홈메뉴에 있는 상태거든요. 자, 홈메뉴에 있는 어, 뒤로 보내기를 찾아야 돼요. 맨뒤로 보내기 아니에요. 뒤로 보내기. 저는 정렬을 누르면 고, 여기 뒤로 보내기가 나오는데 버전에 따라서 뒤로 보내기가 바로 있는 버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뒤로 보내기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뒤로 보내기 한번 다시 한번 뒤로 보내기 한 번. 두번 하니까 이렇게 갔어요. 뒤로 보내기 해서 두번 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커서 마우스 화살표로요. 위치를 한번 잡아보세요. 그림자 위치. 커서 커서 마우스 화살표 화살표 마우스로 하지 마세요.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요 그림자 위치를 한번 잡아봐주세요. 좀 그림자가 크게 져야지 글씨가 확 부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 위치가 잘 잡혔다 그러면 이대로 놔두시면 되고 이번에 다시 지금이 저러기에 클릭 자 지금이 저러기에 클릭해서요 esc 눌러서 실선으로 만들어 주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알파벳 d 턱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떼지 말고 알, 알파벳 데이터 할때 D를 톡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글자 색깔 바꿔야 되죠. 홈메뉴에 자, 홈메뉴에 글꼴색 검정 아, 방금 전에 검정을 했으면 검정색이 있어요. 마지막 서식을 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딱 글자 가를 눌러도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검정색으로 글씨가 바뀌었다. 그러면 자, 다시 계속 홈메뉴죠 홈메뉴에 뒤로 보내기 버튼 찾아야 된다고 했죠 제 버전은 정렬 밑에 있는 더보기 눌러야지 뒤로 보내기 나옵니다 자 뒤로 보내기 한번어 저는 한 번만에 갔는데 이번에는 자요 뒤로 한 번만 딱 들어갈 때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한번두번뭐세번 번, 뭐 이렇게 다를 수도 있어요 자그 다음에 화살표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로 위치 잡으세요 잘안 잡힌다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떼지 말고 화살표로 이렇게 하시면 좀 미세하게 잡혀요. 미세하게 이동이 돼요. 움직임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림자가 확 눈에 들어와야지 글씨가 부각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텍스트까지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테두리선 자, 5번 슬라이드 보면 하얀색 테두리선이 하나 있었죠. 요것만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일단 테두리 선은요 도형이에요 그래서 삽입 메뉴 자 상단에 삽입 메뉴에서 도형 클릭 해서 도형 클릭 도형 클릭 해서요 사각형 직사각형 찾으면 되거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아무거나 직사각형 클릭 해서 어 클릭해서 드래그 직사각형 클릭한 다음에 슬라이드로 와서 그 테두리선이 들어갈 자리 테두리 가장자리 테두리를 보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원하는 위치로 왼쪽 위를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는게 좋아요. 왼쪽 위를 클릭해서 드래그 자 왼쪽 위 여기를 클릭해서요. 대각선으로 마우스 떼지 말고 드래그해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래야지 도형이 딱 그려지죠. 자, 왼쪽 위를 클릭해서 드래그 이렇게 해서 테두리 선의 위치를 맞추는 거예요. 딱 마우스를 놓으시면 오 제대로 안 맞았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여기 어, 중간 중간에 꼭지점 말고 중간에도 조그만 사각형이 있죠. 하얀색 자, 거기에 마우스를 놓고요 양방향 화살표일 때 위치를 조금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일 때 이렇게 크기 조절이 돼요 항상 그래서 좀 미리 한번 맞추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커서 화살표로 음, 커서로 위치를 좀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 좀 테두리 선으로 들어갈 거니까 미리 한번 맞춰볼게요. 저는 한 요정도로 할게요. 자, 요렇게 맞춰졌으면요. 자, 일단 색깔을 빼야 돼요. 자, 서식 메뉴로 가야 되거든요. 상단에. 서식이나 그림 서식. 눌러서 도형 채우기. 더보기 눌러서요. 도형 채우기 더보기 눌러서 채우기 없음 체크. 채우기 없음 체크 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 도형 윤곽선 더보기 눌러서요. 흰색 여기 보시면 도형 육, 윤곽선 더보기 눌러서 흰색 클릭하면 일단 서, 외곽선이 흰색이 됐죠. 자그 다음에 두께 한번더 도형 육, 윤곽선 더보기 한번더 눌러서 두께의 마우스를 두고요. 이번에는 제일 크게 6pt로 하세요. 6pt. 맨 밑에 6pt 있죠? 6pt. 자, 6pt 클릭. 요렇게. 자, 요 자, 상태에서 좀 위치가 안 맞았다.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고, 떼지 말고, 화살표로 위아래 양옆. 이렇게 미세하게 맞춰서 좀 조정해 보세요. 자, 드디어 일단 완성됐습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림, 그림 파일일까요? 파워포인트 파일일까요? 자, 이게 파워포인트 파일일까요? 그림 파일일까요? 파워포인트죠. 요거는 그냥 파워포인트 파일이에요. 그래서 요 파일을 이미지로 저장해줘야 돼요. 사진으로 저장해줘야 돼요. 자, 사진으로 저장하시는 방법. 자, 상단에 파일 메뉴 누르세요. 자, 상단에 파일 메뉴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세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파일 메뉴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고요. 자, 저장 위치 바탕 화면으로 할게요. 바탕 화면 클릭해서 저, 어, 예, 파, 어 썸네일 이미지 저장할게요. 바탕 화면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에 파일 형식. 요거 눌러보세요. 파일 형식. 지금은 파워포인트로 되어 있잖아요.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클릭해서 JPG 파일 교환 형식. 요걸 선택하셔야 돼요. JPG 파일 교환 형식. 요걸 선택하셔야, 해주셔야 돼요. 자, 요게 JPG 파일인데요. 어, PNG나 뭐, GIF가, JIP가, 아유, 잠깐만요. PNG나 어, 이런 GIF가 더 어,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인데요. 이제 유튜브로 가면 파일 사이즈가 커져서 안 돼요. 2메가밖에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JPEG 파일 교환 형식 이걸로 반드시 선택하셔야 되고요. 저장 그 다음에 저장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요거 지금 현재 슬라이드만 누르면 되거든요. 그냥 요거 한 장이 지금 만든 거니까, 전체를 다 이미지화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파워포인트 파일이니까 저장해 놓아서 나중에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요것도 여기 보시면 저장하시는 방 디스캠 모양. 요거 눌러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미지는 요거는 파우 방금 전에는 파워포인트 파일이었잖아요. 요거는. 이미지 파일 썸네일 이미지 자, 요거 더블클릭해서 보면 요 이미지 자오 아주 잘 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 파일을 나중에 음, 유튜브 유튜브 동영상 만들 때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음, 부동산 유튜브 오픈특강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이거는 어, 그냥 간단하게 썸네일만 만들어 본거구요. 실제 이제 본과정 유료과정에서는 어, 이런 파워포인트도 아주 기초부터 해서 좀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게 수업이 진행이 되구요. 자 그리고 음, 동영상 만들기도 마찬가지에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실 수 있도록 예, 충분히 천천히 진행이 되고 또 이제 어 안되는 것들 있잖아요 안되는 것들은 저희가 전부 다 담임교수님이 원격지원 다해서 어 이런 온라인 과정이지만 충분히 안되는 것들 다 해결을 해드리니까 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위에 보시면 연락처 있죠 그쪽으로 연락해주시면 되고요자 오늘 직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